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아서 서울 강남에 뭐, 뭐, 100억짜리 빌딩을, 20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행복할까요? 그 200억짜리 빌딩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수십 명 월급을 줘야 되고, 거기 뭐 하자 생기면 또 고쳐야 되고, 오래되면 또 그것도 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막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다못해 저 식당 주인도 그 식당 알바하는 분들, 관리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스님들도 절에서 저보고 어떤 어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 보상스님은 나중에 절하면 공양주 절에 두지 말고 혼자 밥해 먹으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절에 공양주 한 명이 지옥 한 명이고 또 이게 공양주를 욕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다 그러니 200억짜리 빌딩을 가진들 그만큼 스트레스받지 않겠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그 빌딩을 샀느냐? 아그 빌딩 가면 전망이 좋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볼수 있다. 전망이 좋아서 샀다. 예를 들어 전망을 매일 보면 여러분 저부산에 제일 아름다운 전망 해운대 고층 빌딩 최고층 위에서 아파트 딱 전망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비싼 아파트 사서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우울증 걸린답니다. 매일 창밖으로 바다가 툭튄 바다가 확하니 보이는데 우울증 걸린대요. 높은 층일수록 더 전망이 좋다고 해서 높은 층을 샀는데 차라리 적당히 높은 데라서 바다에 슬쩍 보이고 밑에 사람 사는 게 보이는 게훨 낫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어쩌다 한번 봐야 좋은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 전망을 봐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는 내 손바닥 안에 온 우주가 있으니까 돈이 펑펑 쓸 돈이 없으니까 조금 있을 때 진짜 진한 감사를 느껴요. 돈이 별로 없을 때 뭔가 사고 싶은 걸 묵히고 묵혔다 살때 너무 고맙잖아요. 펑펑 샀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고맙지 않아요. 감사함도 덜하고 그 살아있음? 그거를 내가 가지는 걸 통해서 내가 살아 있음이랄까 하는 어떤 그 즐거움 그걸 잊어버려요. 제 초등학교 때 겨울에 우리 반에서 친구 하나가 귤을 가져와서 그때 귤 먹기 쉽지 않았는데 귤을 하나 까는데 그 냄새가 반 전체를 진동을 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어서 이 친구가 성격이 좋은 친구라 귤을 나눠주는데. 다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씩 있었으니까 귤 하나 들고 왔는데 근데 친구랑 나랑 둘이 하나 먹게 요만한 조만한거 하나를 받아서 둘이 니반 네 떼먹고 나반 먹었는데 아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남아들도록 귤이 있는데 안 먹어요 지금 없는 돈에서 보세요 그 200층 200억짜리 빌딩 안 사도 내가 5천원만 가지고 있으면 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서 커피 한잔 사 먹을 수 있어요 서울에 무슨 저 높은 층 가면 은 백화점 같은 데도 가면 제일 높은 층에 무슨 식당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보이는 식당가 가서 만원만 내면 은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아이, 종업원분들 밥 갖다 주는 거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근데 그 뒤처리 안 해도 돼요 이 종업원들 월급 줄 걱정 이 재료는 어디서 사야 되나 걱정 이 관리하려면 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딱 만원이면 끝나요 어쩌다 한번 가야 맛있으니까 여기 그 맨날 먹으면 이게 또 질릴 텐데 또 다른 데 생겼다면 다른 데 가서 또사 먹을 수도 있고 이 없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다내 손바닥 아니라서 이온 우주가 손바닥 아니라서 내가 바다를 보고 싶으면 바다 가면 돼요 서울 시내 한강이 보이는, 뭐, 남한이, 한강에 보이는 뷰가 그리우면, 그거 있는 곳에 그냥 가서 보면 돼요. 그걸 꼭 내가 내 소유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망상을 하게 되면, 이걸 내가 가져야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가져도 내게 아니에요. 번잡함만 많아지지. 그 빌딩 진짜 내 겁니까? 그 빌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데요? 그 진짜 내 걸까요? 스트레스만 들지? 그렇다고 갖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가질 수 있으면 가져도 좋다. 근데 어차피 못 가질 경제력이 없어 못 갖는다면 그거 부러워할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죠. 놀라운 이 시, 이 시, 이 지구별 전체가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스탠바이 하고 완벽하게 스탠바이 하고 매 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는 그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저 쓸수 있어요. 제가 인도를 가니까 또 미국을 가니까 누가 했는지 비행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나를 뉴욕으로 탁 델다주고 뉴욕에서 좀만 걷다가 못 걷겠으면 지하철이 델다주고 배고프면 어디든 식당이 델다주고 나는 그냥 1달러 2달러만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인도를 갔더니 히말라야까지도 내가 만 내면 거기서 무엇이든 먹으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더란 말이죠.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갈줄 알고 착착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딱 갖추고 있어요. 인도 그 오지에 있는 식당에서 나 밥을 하나 주기 위해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그 그 사람은 야이밥한끼 주기 위해서 벌써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거기서 식당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선한 재료들을 매일같이 공수해 가면서 그 모든 재료들을 막 만들어 가면서 그 재료를 만든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 곳곳에 있는 기업들에서 그 무슨 재료를 만들고 조미료를 만들고 하면서 그걸 딱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이온 우주 전체가 완벽하게 이 인과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나를 돕기 위한 1 0 0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근데 내가 그걸 직접 가져야 돼요? 내가 직접 그걸 가져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조미료를 내가 직접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 비싼 연구원들을 월급 줘가면서 그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비행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냥 제가 제주도 갔었을 때는요 5천원짜리 비행기 표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5천원짜리 비행기 타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뭐하러 그걸 내가 소유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 전체가 하다못해 저 하늘의 별까지 하늘의 구름에서 하늘의 태양까지 은하계까지 전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춰주고 있지 않나요? 완벽하게 스탠바이를 탁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방편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이 그렇지 않나요? 목전이 진실이고 목전만이 진실이거든요. 나머진 다 생각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뭐가 있겠지? 생각이죠. 이미지죠. 상이잖아요. 상. 상은 다 범소의 상은 개시 허망이에요. 그냥 내가 내 눈앞이 진실이에요 근데 눈앞에는 진실로 돌아오면 눈앞에서 내가 한발한발 한발 걸어서 미국을 가면 미국이 나를 위해서 눈앞에서 모든 걸 갖추고 있다니까요 히말라야가 히말라야에서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부산을 가면 부산에서 모든 걸 갖춰가지고 착착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 이제 절을 하나 작게 이렇게 포기당을 하나 내놨는데 오, 어떻게 이거 포기당을 할줄 알고 그 건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탁 만들어줬는지 또 어떻게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정말 이거는 그냥 말로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저희 이제 또 봉사자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 봉사자분들 한분한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놀랍게 시절 인연에 맞게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탁 짜여져서 아, 이 도량에 와서, 뭐, 그냥, 톱니바퀴 착착착 돌아가듯이, 이렇게 감사하게 이것을 이렇게 감당해 주실 수가 있을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하나가. 또 이곳에서 이렇게 헬로부터 TV에서, 또 제가 서울에서 법무, 법회를, 부산에만 법당을 열었으니, 서울에 있는 분들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업하기 아름다운 법당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법회를 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겠어요 또 우리 저 법원님이 20년 전부터 불교를 공부해서 <웃음> 그림 그리는 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편집도 해주시고 또 우리 저피디님이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또 우리 또제 군승 선배님이신 저또 법사 스님께서 여기 계시는 법사님께서 또 도움을 주시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뭐겠어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전부 다또 다른 나예요 나 나 자신이에요. 이 세상이 그대로 나와 다르지 않아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편만한 법신의 허공이 그대로 나거든요. 그러니 허공성 허공 전체에 어디 이게 뭐 위치가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온 우주 전체가 난데, 나를 위해 내가 내 목전에서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지금 돕고 있잖아요 이러면 되지 않았나요? 꼭 그걸 내가 가져야 됩니까? 그 가진 게 실제 가진 건가요? 가졌다는 생각이죠 땅에다 금을 긋고 내 땅, 돈 지불하고 내땅 이러면 그게 진짜 내 땅입니까? 그 흙을 갖다가 뭐 씹어 먹을 거예요? 그땅 위에 가서 맨날 그내 땅이니까 그 흙을 끌어안고 잘 겁니까? 근데 관념에서 내 땅, 이런 거죠, 그냥. 그렇게 옛날에 인디언들은 서구 사람들이 와서 지배해가지고는 땅에 금을 긋고 어머니 돼지에다가 이건 내 땅, 네땅 놀이를 하더라는 거죠.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땅에 금을 긋다고 어떻게 지네 땅이가 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 빌딩이 내게 될수 있어요? 가져도 좋지만 가져라 가져도 좋다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모든 걸다 가지고 다 하셔도 좋다. 그런데 거기 집착은 할 필요 없죠. 그게 내게 아니라 어머니 대지의 것이고 법신 부처님의 것이고 그게 법신 부처님이 나니까 그게 모두가 나의 것인데 특정한 것만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있냔 말이야. 전부 내내 건데 아니 전부가 내 건데 요만큼만 내 거라고.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집착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지면 가지는 대로 좋고 못 가지면 못 가는 대로 좋고 못 가지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가지면 가지는 만큼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제가 아는 분들은 식당을 차렸더니 이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래요 야 차라리 내가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이 엄청 많이 벌거든요 돈을 그런데도 이 식당 못하겠다 딴 사람한테 넘기고 싶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요? 남들은 그거 못해서 안달인데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 식당 못해서 안달인데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보세요. 그 얼마 안 되는 식당 하나 경영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병이 생긴다니까요 몸으로도 병이 생기고 하기 싫어진다니까요 때로는 그런데 식당 하나가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욕심은 빌딩 수백 채를 갖고 싶어해요 수천억을 갖고 싶어요.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요. 근데 그걸 가지면 행복하냔 말이에요. 하나만 가져도 그 그거 관리하느라 괴로워 죽겠는데 많이 가지면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져도 좋다. 안 가져도 좋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갖는 것과 안 갖는 것도 똑같아요. 어차피 다내 건데. 아, 개새세 개, 무새끼가 삼개가다 한마음인데요. 삼계유심이 러잖아요 제가 그냥 뻥치는 게 아니에요. 삼계유심이 러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욕계, 세계 무색계가 이 지구별만 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삼계, 욕계, 세계 무색계, 천상세계까지 전부 다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게 뻥이 아니라니까요. 죽, 죽을 수가 없어요. 얘는 죽을 수 있지만, 이 캐릭터, 이 그냥 게임 캐릭터 같은 거예요. 이, 이 지구별에 여러분이라는 이 게임 캐릭터 하나가 그냥 이렇게 잠깐 나와가지고, 이 법불성이라는 이 게임을 창조한, 창시한 마음이, 마음이 이 게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게임 속에서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삶을 가지고 놀으라 그러잖아요. 선사스님들 어록을 보면 무슨 농주음, 완주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가지고 노르란 얘기예요 가지고 노는. 세상을 희롱하며 가지고 논다. 세상? 아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장자 같은 사람도 아내가 죽었는데 표주박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죽는 게 그렇게 서글픈 거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진실을 깨달으면 그럴 수가 없다 마치 어젯밤 꿈과 같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이 어젯밤 꿈을 창조해가지고 그꿈 전체를 돌렸잖아요 한 마음으로 꿈 전체를 돌렸잖아요 꿈속에 등장인물 나라는 등장인물 하나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꿈 전체를 창조해가지고 꿈 전체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막 살지 않던가요? 그 꿈속에서 막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막 그러지 않던가요? 무슨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요? 근데 그게 다 다른 사람이었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었지. 내 마음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그꿈 속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까? 내가 꿈을 깨고 나니까, 어, 꿈 속에 있던 그 자식이 나는 꿈을 깨 놓으니까 꿈속에 있던 자식이 엄마 없어서 지금 서글퍼 울것 같아가지고 나는 빨리 그 꿈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서글퍼 합니까 그게 망상이라는 건다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거든요 똑같아요 이 현실도 여러분이 지금 내가 먼저 죽으면 자식은 얼마나 괴로울까 자기 망상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꿈속에서 깨고 보니까 꿈이 다 허망한 망상이었잖아요 현실이 망상이라니까요 현실이 여몽 환포형이라니까요 꿈과도 같고 환영과 같고 그러니까 이거 금강경 말씀이라니까요 여몽 환포형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관 이와 같이 관해라 이러잖아요 모두 꿈과도 같다고 일체 유입법은이 세상 전체는 이 소리예요 일체 유입법은 여몽 환포형이다 꿈과 같다 이 소리잖아요 이렇게 관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로, 부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게 꿈이라니까요. 지금 현실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꿈 전체를 창조한 게내 마음 하나잖아요. 우주 삼남 한상저 안드로메다 별까지 다 여러분 마음 하나가 창조했다니까요. 어, 여러분 뭐만 하면 되겠어요? 꿈만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꿈과 다른 점 하나는 꿈에서 깨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만 이 현실이라는 꿈은 꿈에서 깨고 나서 마음은 꿈에서 깼는데 현실은 그냥 꿈을 사는 거예요. 가지고 놀면서, 삶을 가지고 놀면서 현실을 가지고 놀면서 산다. 재밌게 박진감 넘치게 게임 캐릭터 본연의 역할을 다 하면서 깨달아도 울고 웃어요. 여러분 놀이에 박진감이 없으면 그게 놀이가 돼요? 영화가 기승전결이 없고 막 핍박당하다가 핍박당하다가 살아나야 그게 영화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영화가 맨날 주인공이 승승장구만 하면 그 영화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막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이 나쁜 놈들을 다탁 다 이긴 그게 재밌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냥 즐겁기만 지만한게 아닌 거예요 마냥 즐겁기만 하면 이 게임 캐릭터가 이 현실에서 현실이라는 놀이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 깨달을 게 없어요 삶이 너무 진부해지고 너무 재미없어지고 우울증 걸려요 전부 다 항상 돈이 충분하고 항상 여러분 돈 충분하고 먹을 거 충분하고 혼자 먹을 거 충분한 곳에서 넓은 아파트 좋은 경치 좋은 아파트에서 혼자 마음껏 평생 살아라 이러면 행복할까요? 아무 할일 없이 맨날 주는 거 먹으면서 거기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서 아무 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사람은 죽어요. 살아 있음이 죽어요. 스스로 원해요. 박진감 남치는 인생을 원해요. 스스로 뭔가 내가 힘들어도 거기서 뭔가 배우고 깨닫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되겠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특전사나 힘든 부대를 일부러 자처해서 가는 사람들이 젊은 군인들이 많다니까요. 자처에서 가요. 힘들어 죽을 줄걸 뻔히 알면서 나는 한번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자처에서 그 힘든 부대를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부대에 가서 제가 교육을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특, 특전사나 사단 같은 데도 보면 최고 그, 그, 저기, 저기. 아, 이제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까먹어버렸네. 그, 뭐라 그러죠? 그, 저, 특수 대대가 하나 있잖아요. 수색대라고 있어요. 수색대라고. 가장 엘리트들,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 딱 모아놓는 이런 아주 그, 저, 힘든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요, 일반 부대 가서 200명, 300명 교육을 하면 그냥 적당히 집중을 하겠죠. 그죠? 그럼 한 시간 강의한다. 이러면 한 시간 딱 강의하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 특... 특수부대를, 수색대를 가서 교육을 했는데요. 와, 그한 100여 명 되는 장병들이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막 얼마나 집중이 막 돼서 제가 막 그냥 거기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래 얘기한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두 시간 반을 강의를 해버린 거예요. 두 시간 음. 반 동안 이 친구들이 안하고 그냥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스스로 이 괴로움을 스스로 자처해서 와가지고 이 삶을 이 괴로운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자세 마음 자세는요 완전 달라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밥 먹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야 내가 너희들 여러분 스님이 하는 말잘 들어라 내가 많은 부대를 다녀봐도 이렇게 이런 부대에 왔을 때는 정말 완전 다른 느낌을 받는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싶을 정도의 다른 느낌을 받는다. 너희들은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를 거다. 스스로 선택해서 괴로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정신은 야, 이거는 정말 놀랍구나 싶다니까요. 그 에너지가 다르다니까요. 대화를 나눠봐도 벌써 내용 이 자체가 달라요. 놀라워요. 그게 현실과 똑같단 말이에요. 현실에 자기에게 있는 이 괴로움을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 못했다, 못하겠다고 하고 맨날 울고불고 하면서 나는 괴로움 없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기만 바란다. 이러는 사람과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무엇이든 와라. 내가 다 감당할 자신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과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의식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인간계는 괴로움을 통해 성장하는 이 지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해바다라고 하죠 고해가 있어야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고요 사성제라고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라그러잖아요 사성제 첫 번째가 고성제인 이유는 뭐겠어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에요 고성제라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에요 괴로움이 없으면 결코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이라는 멸성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웃음> 괴로움이 축복이에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좀 치근한 사람이에요 왜? 성장을 못하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마다의 괴로움이 다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만 괴롭고 저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건 다 자기 분별이에요 저 사람도 다말 못할 괴로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SNS 하다보면 SNS에는 다 화려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SNS에 자기의 화려한 모습을 막 갖다가 올리는 사람들은 그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자기를 SNS에 서 자꾸 치장하겠어요? 뭔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치장하거나 아니면 뭐뭐뭐좀 돈을 좀 벌기 위해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 뭐좀더좀더 좀더 좋은 방법, 좋은 이유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지만 좋은 건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SNS에 어차피 올릴 거내 좋았던 순간 올리지 나빴던 순간 올립니까? 내가 활짝 웃는 거 올리지 못생긴 모습 올립니까? 내가 음식 먹었을 때도 맛있는 음식 어디 가서 경치 좋은 데서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찍어 올리지 집에서 맛대가리 없는 거 김치에 먹는 거 올립니까? 안 올리잖아요 거기 속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속음, 속는 거예요 SNS 같은 거에 속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담는 거예요 거짓으로 근데 사진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항상 부풀려져 있어요 왜?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기 때문에 모양 모양은 다 허망해요. 그럼 거기 속을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속을 필요 없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인생 그것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노력은 하지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나는 난 노, 노는 거다 놀기 위해 돈 번다 놀이하면서 돈 버는 건 좋단 말이에요 놀이하듯이 돈 벌면 더잘 벌리고 놀이하듯이 일하고 이게 깨닫기 전에 분명 어렵죠 물론 교과서 같은 얘기죠 스님 스님 지가 지금 저 승복 입고 망고 편하니까 저런 얘기하지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웃음> 여러분 승복 입고 있다고 망고 편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절에 들어오는 스님들 중에 1년도 안 돼가지고 10명 들어오면 아홉 분은 나가세요 못 견뎌서 나가세요 스님 생활을 못 견뎌서 나가세요 10분이 출가하면 난 아홉 분은 나가요 보통 그리고 10년 전에 제 출가 동기들이 한 500명 있었거든요 한 해에 500명이었어요 우리 기수가 지금 몇명 남아있겠어요? 5년 지나가지고 비국에 받을 때만 해도 반도 안 남아있었거든요 지금 20년 지난 지금 몇명 남아있겠어요? 그 500명 중에 몇명안 남아있을 거예요 몇십 명안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편해서 이러고 있는 게 <웃음> 아니다 삶 자체가 삶의 진실을, 진실은 어, 이 괴로움 속에, 진흙 속에 연꽃이 피는 거예요.